돌리겠습니다 <웃음> 돌리도 돌리도 스파게티를 돌리도. 몸에 다더 풀어져 버냐그니까 <웃음> 가세요. <웃음> 가세요. 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우리가요. 그어저 구독이지. 구독이 7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7만이 넘었네요. 어,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옥수수 어, 수프와 옥수수 스파게트를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저이거 버터. 버터 한네 스푼 정도. 네 스푼? 이게 네 이게 덩어리니까 음, 네 잡아서 덩어리. 거의 네네 네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안, 안 넘어가냐? 응? 붙어 버렸네. 녹으면 떨어지겠지. 음, 약하게 타니까. 이 버터 녹는 동안에 양파 조금 넣고요. 4분의 1 정도만 넣으면 돼. 베이컨 두 장! 이것도 잘게 좀 썰어서. 어, 데 이제, 이제 버터 다 녹았어요. 베이킹, 양파, 밀가루 2 스푼 정도. 볶아졌겠지? 옥수수 두 컵. 이거뭐 사온 거예요? 응. 이거, 이거, 이거. 아, 캐럿들도? 여기 에들은 옥수수에요. 응. 어, 실콘 응? 어? 실콘난 이름, 이름 잘 몰라. 여기에는 이제, 예, 닭 육수 두컵 부어주면 돼요. 닭, 닭뼈 내가 20분 끓였어요, 이거. 이게 두 컵이에요. 종이컵으로 두 컵. 푹 끓여주세요. 음, 다끓었네 예, 음, 이렇게 부글부글 끓이면 돼요. 불을 끄고. 이제 믹서기로. 믹서기로 이제 좀 식힌 다음에. 식힌 다음에. 응식힌 음. 다음에 믹서기로 이동. 네, 조심해서. 아, 식었어요. 이제 갈아 올 테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웃음>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음, 갈고 또 끓이는. 응, 아, 끓여야지. 자, 이렇게 끓여주세요. <웃음> 근데 우유는 이 용도에 맞춰서 알아서 넣으면 돼요. 크림도좀 넣어주고. 다끓었어요 설탕 좀 넣어주고. 내가 만든 소금 좀 넣어주고. 이게 식으면은 이게 좀 되져요. 파스타예요 이제 파스타에 할 건데요. 이거 그 베이컨 좀 넣고. 마늘은 편 썰어서. 기름 한방을때려트리고1 인분이에요. 한9분 정도 어, 이렇게 삶아야 돼요. 아 이게 다 끓여졌어요. 한9분 끓이니까 다 끓여지네요. 여기다 넣고 조기카라고 마늘하고 소를 약간 뿌리고 옥수수 국물이 좀 모자라면? 그럼, 어주면 돼요. 와, 이게몇 분이야, 이게? 1인분인데, 이렇게 많냐? 와, 1인분이 아닌데. 응? 1인분이 아닌데. 담아야지, 이제, 불. 이제, 불을 끄고, 돌리겠습니다. 음. 돌리도, 돌리도, 스파게티를 돌리도. 뭐에다 돌을 풀어져 그냥. 음. 응? 아니, 몰라. 재주가 없어. 돌리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파마산 가루를 좀 뿌려주고. 아 여기에는 깨가 안 들어가네요. <웃음> <웃음> 드디어 깨가 안 들어가는 거. <웃음> 그리고 파슬린, 파슬, 파슬린. 파슬린이가 뭐인가? 파슬린이가 뭐인가? 응. 됐어요. <웃음> 깨를 안 뿌리는 게 깨를 많이 뿌리네. 몰라서 많이 뿌려야지. 어. 예, 이렇게 옥수수 수프로 어, 스파게티와 어, 옥수수 수프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노화 방지에 옥수수 수프가 노화 반기에 그렇게 좋다네요. 어, 그러니까 아, 100년, 200살까지 사실라면 옥수수 수프를 많이 해서 드세요. 예, 그리고 이 옥수수 수프 만들 때그 믹서기가 곱게 안 갈아지면은 체에 한번 받쳐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